안녕하십니까 논장 성광수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한껏 차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구독자들 만나고 찾아가서 가게 상태 확인하고 여러가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거는 한껏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딱 와닿을 수 있는 그 한껏 차이들이 모여졌을 때 그때가 중요하다고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한껏 차이들을 계속 알려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한건 차이는 가게 안에 있는 에어컨이랑 히타랑 가게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름철에 가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픈했을 때 가게 평수가 20평이면 20평에 대한 에어컨을 설치를 하세요 에어컨 20평짜리 설치하면 은 가게가 시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랬으면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 자, 가게를 처음 하시면 20평짜리에 20평짜리 에어컨을 설치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올해 여름만 해도 작년보다는 덜 더웠습니다 근데 20평짜리 평수에 20평 에어컨을 했을 때는 올해 여름도 엄청 더워서 다시 설치를 하셨을 겁니다 왜냐? 에어컨 20평짜리를 설치하면 실제로는 10평짜리의 효율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가게에 손님이 꽉 찼을 때는 손님들의 체온으로 인한 가게의 온도가 또 올라갑니다 손님이 꽉차 있으면 은 즐거워야 되는데 아마 손님들이 짜증내기 시작하니까 주인도 즐겁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예로 요즘 날씨가 선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저희 직원이 족발집을 갔는데 족발집이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에어컨을 안 틀어놓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라서 족발을 먹으려고 친구들이랑 저희 직원이 딱 들어갔는데 다른 테이블에 계시는 분들의 그땀 냄새 때문에 확 역한 느낌을 받아서 들어가다가 다시 되돌아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놨으면 그런 환기작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불쾌감이 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운동하는 체육관 바로 옆에 조그만 백반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워낙 작다 보니까 시원하지가 않아요 정말 맛있는 집인데 갈까 말까 망설이게 돼요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와서 김치찌개 에 시원하게 먹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면 또 땀을 흘려요 이런 찝찝함 때문에 안 가게 됩니다 처음 가게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한껏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그 손님들의 체온 열기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또 아실 거고 그리고 또 가게에서 국을 끓이거나 아니면 탕을 끓이거나 아니면 고기를 굽거나 이랬을 때또 열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평짜리에 20평 에어컨을 설치하면 효율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양재동 오픈했는데 양재동에 제가 가보니까 홀에만 에어컨 두개 주방에 에어컨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에어컨 세 개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홀 쪽에는 40평짜리 시스템 에어컨을 홀에는 설치를 했고 그리고 홀 안쪽 룸에는 조그만 에어컨 두 대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무래도 한참 더울 때는 저희는 탕을 끓이기 시작해버리면 그 에어컨 효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에어컨을 세배 정도는 효율성을 주려고 미리 설치를 하고 가동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보시면 은 효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칸마다 에어컨을 다 설치해놔요 더워서 손님이 짜증나서 다음부터 저희 집에 안 오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에어컨을 더 설치해서 나가는 비용보다 에어컨을 설치해서 나가는 전기세보다 그 효율이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손님이 저희 집에 왔는데 너무 더워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거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시원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만들어주고 충분히 겨울에 따뜻하게끔 그 온도를 미리 만들어줍니다 장사를 못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왔을 때 손님 왔구나 하고 에어컨을 터니다 왜냐? 아까우니까 전기세가 그러면 손님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어이집 덥다 인식을 딱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리 오지 않겠죠 두 번째 겨울에도 똑같습니다 전기세 아까워서 어이구 버는 것도 없는데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전기를 미리 돌려놓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시로 매장에 가서 온도를 체크를 합니다 직원들은 그 부분을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은 물론 시키겠지만 제가 직원들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열을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너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겨울철에 직원들은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추운지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온도는 손님들이 왔을 때야이집 들어왔는데 너무 시원해. 겨울에는 이집 들어왔는데 야, 너무 포근하고 좋다 이런 온도를 저는 항상 체크를 합니다 여름철이랑 겨울철에 이 적정 온도를 잡아주는 노하우도 한끗 차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고 이렇게 온도를 맞춰주는 한끗 차이 때문에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저희 집에 와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에어컨이나 난방류는 항상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놓치고 나서 에어컨을 다시 설치하거나 놓치고 나서 난방을 다시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미리 체크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설치를 미리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제가 비용을 드리더라도 손님이 즐거워야지 손님이 제 물건을 산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광수TV의 한끗 차이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